할까요 응. 네. 확인세요 응. 자연적으로 하세요. 응. 하세요. 하세요. 심장 박동수 44. 긴장했어.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있어. 혈압수가 있이 있어요. 더 가까이 가. <가까이> 내려가는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려가고 있어. <웃음> 많이. 내려왔네요. 심장은 그러면 얼마만큼 그게 정상치에 가까운 게몇 시죠? 180, 이9 아니 아니 이거 숫자 10, 19, 10, 19, 10, 19, 10, 19, 10, 19, 10, 19, 0 1에서 부터 7 0몇지0 0몇9지0람의 10, 0 19, 10, 19, 10, 19, 10, 19, 10, 19, 1 이제안떨어져 안 이거, 이제 이거, 이에 이거, 이거, 이거, 가거이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이 이거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85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정도로 힘든 상태에 되어야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잖아. 그냥 보험 적용 받지 마세요. <웃음> 아니, 차라보험이 아, 아, 안, 안, 안 떨어지셔가지고 <웃음> 보험 적용 안 돼. <웃음> 아까 팔팔까지 떨어져서. 안 되는 거 같아. 아니, 그럼 숨 넘어가고 나서 <웃음> 이 보험 적용해 주겠다는 근데 무험 환자들이 70대, 60대, 50대까지 떨어져요. 대 50대까지 떨어진다고. 네. 음... 거의 그거는 죽을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. 98. 나, 그러면... 나, 아. 나 유자빈이 음. 뭐 50, 50대까지. 네. 제가 누가 본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이거 검사기가 잘못된 거아니야 어떻게 살지? 어... 그런데 아니... 또 우리가 월급이 50% 나온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. 살잖아. 좀 귀찮게 살지 아니 어떻게 50까지 네. 떨어져가지고 54까지 왔어요. 내가 봤어요 그 예. 상담한. 거의 때. 그 생사를 그건, 왔다 갔다 하는 정도네 거기서 만약에 센서가 진짜 희미해져고탁 넘어가면 그냥 계속 정도? 가는 거지 그냥, 그냥. 스피제가 아, 내가... 아휴 와 팔팔만 떨어져도 이렇게 사람이 답답한데 근데 이선생왜안 떨어지는, 떨어지는 거는 <웃음>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<웃음> 그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만큼 산소 저장량이 있다는 양이? 거고 아 그걸 이제 그 사람마다 아이 품고 있는 산소가 이제 오 어, 이제 막 신장 96 마이크 올라 99까지 올라왔어. 이대로 예, 안 떨어지네요 이거는 예, 여기는 쭉쭉 떨어지는데 오98 89 88 87. 생분이야. 87. 독한 거죠. 87카우스네어하신데 오늘 의1등은 누선미식 7시 7시요. 원래 잘잘 아니, 박동수 씨 7시뇨. 7시뇨? 예. 해녀 출사. 아, 9시까지요. 3시까지. 9시 뭐? 3시까지 갔어. 9박동대 박동수 9 5요거8 7까지 했던 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버티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무겁증으로 그렇게 살아도 버텨 살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셨는데 인신이 전복을 따세요 저는 하거든요. 전복 따고 해야 되겠어요 수영을 못해시다고 하셔야죠 저, 저요? 저는 해봐 봐야 <웃음> <해마야 웃음> 뻔요? <웃음> 아니 저는 진짜 못 어? 네. 참아가지고 너의 심장박동이 어. 600세 어.